잉혀맨! 로블록스로블록스 어, 어. 로블록스. 여루야 나 너무 춥다! 저, 저, 나 너무 추워! <웃음> 오늘, 오늘 우리 이사 가는 거 알지? 네! 오늘 딱천 원으로 인테리어 할 거야!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오, 뭐야! 쌩! 아우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어우>, 차가 <웃음> 너무 빨랐네! 아좀 <어우>, 돌아갔다, <웃음> 쌩! 진짜! 아, 아, 아, 너무 아파 상자라서 더 아파. 아! 아! 너 요리야 잘하고 있어. 돈 뜯어내는 거야 그렇게. 저기봐. 저기요. 음 집이쁘네. 그럼 우리 만 원으로 한번 집을 꾸며볼까? 저희가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. 저희가 사람을 쳤다고요? 예. 네. 니네 차가 어디 있는데요? 아, 너무 작아서 안 보였나보다. <웃음> 아, 그럼, 얼마 드리면 되죠? 저희, 100원이요, 100원. 아, 너무 많이 부른 거 아니야? 아. <웃음> 100원만요. 아, 네 저희가 찾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안 드릴 거예요. 아. <웃음> 안 보였거든요. 아, 아, 아 에, 그런, 저런 사람들은 무시해. 어쨌든, 우리가 이사하러 왔다고, 오늘 무려 1000원을 써서, 우리 전재산인 1000원을 써서, 집을 아주 멋있게 꾸밀 거야. 헐. 오, 저기는 1000원을 써서. 지는데. 집은 어떻게 천 원으로 지어 말이 돼? 아 지금 그러니까. 무시하신 거예요? 얼마 얼마 쓰시는데요? 거기는? 음, 네만 원? 마만 달러? 한 푼만 아, 주세요. 그쪽 집에 <웃음> 열 배? <뺀? 웃음> 한 푼만 <분만> 주세요, 제발. <웃음> <말이야>. 이렇게 빌게요. <웃음> 아 그러면은 저희 집보다 잘 지으시면 저희가 돈 드릴게요. 어 진짜요? 어 어. 어. 야 우리 천 원으로 진짜 멋지게 지어보자. 그래. 좋아. 이따 봐요. 저희 천 원으로 인테리어 아주 죽이게 해올 거니까. 요루얌 우리 이사 왔는데, 천 원으로 어떻게 꾸미지? 아, 어떻게든 꾸며야죠. 여맹님, 천 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. 어, 역시. 어. 한번 그러면 꾸며볼까? 천 원으로. 그래요? ]으로. 아, 일단 싼 거부터 찾아야 돼. 싼 건데, 이쁜 거. 아, 저희 여기다가 예쁜 침대 줄까요? 그래, 그래, 그래. 이거랑. 이렇게 해서, 저, 저랑 여미님 <웃음> 거 하나 야, 두고, 야, 여기다가, 덜... 브레드 소파 이것도 두고, 아, 그리고 이거 샤워기도 이걸로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. 야, 이것도 벌... 좋고, 야. TV, TV, TV, TV가 있어야지, TV 두 개. 저 하나, 여미이거 하나. 이러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. 됐다, 다꾸몄어요 야, 빨리 다시 팔아 야, 빨리 지울래? 이것 좀? 안 돼. 빨리 지워. 일단 다 지우고, 아무래도. 이 집이 좀 넓단 말이야. 2층까지 올라가야 되고. 쓸데없는. 뚝뚝뚝. 거... <웃음> 뚝뚝뚝! 안녕, 거지 <거주> 친구들. <웃음> 우리 집에 건축비용이 많이 남아서 말이야. 만원 정도 있는데 좀 나눠줄까? 아, 됐거든? 우리 만원 없어도 잘 꾸밀 수 있거든? 나가줄래? 받아야지 야, 자존심도 없냐, 너는? 음, 없어! <웃음> 그래? 나가... 그럼 만 원은 우리가 쓰도록 할게. 아, 아. 야이 없어졌잖아 어... 야 어쨌든 우리 장벽으로 좀 막자 어때? 쓸데없는 공간은 막는 거야 그래서 비용 활용을 최대한 하는 거지 요루루님이 지은 이 화장대 하나 뿌리고 되겠습니까? 아니 요민님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셔놓고 대것까지 이제 건드신다고요? <웃음> <웃음> 아 요민님 양심 어디 갔어요? <웃음> 아니 아니 일단은 여기다가 의자 몇 개만 넣으면 길이 끝나. 거실이 안 돼요. 화장대는 안 돼요. 그러면은 너책안 읽잖아. 이 빨간 책. 그냥 빨간, 빨간 뭐... 책만 삭제. 빨간 책이 사무 밖사 밖에 안 하는데? 이제 안 돼요. 그러니까 소파를 설치할 돈이 없어. 엄나무는왜 설치한 거야? 그러면은 이걸 부셔야겠다. 의자 하나에 24원. 여보님. 왜요? 이건 12원이에요. 이거 12원, 그러면... 이거 9원. 아 진짜 못생겼어. <웃음> 자, 저는 천원으로 딱 맞춰서 집을 꾸며봤습니다. 요루루랑. 아, 나... 이거. 천원딱 맞추기 쓰는 것도 힘드네. 천원 정도면 이 정도 면 엄청 잘 지은 것 같은데. 응. 음. 어쨌든. 자, 만원팀 집도 기대해 볼게요. 요루야, 아, 이 정도 천 원이면은 우리 엄청 잘 지은 것 같아. 그치? 그럼, 그럼. 응, 음, 응. 음. 저기요. 저희 다 지었거든요. 천 원으로 엄청 예쁘게 지었는데. 저희가 덱분들보다더잘 음. 지으면 돈 주시는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 댕댕아 너자가용 끌고 왔구나? 가자 <웃음> 그래 에? 아 진짜 놀라지 마세요 천원으로 지은 겁니다 참고로 딱 천원 <웃음> 딱 천원 <웃음> 천원이라서 기대 안 하고 있어요 딱 천원으로 <웃음> 지... 어때요? 어때요? 오. 저희 집 거실입니다 이 거실에서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창문 바깥에 있는 이 눈이 보이는 거지 눈사람도 보이고 이쪽만 보면 작은 집 밖에 안 보이는데? 여기만 보이면 안 돼요 반대편도 보셔야 돼요 오! 오! 오! 에헴! 오, 아니, 잘 쪘다! 여기 앉아가지고,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, 커피 살 돈은 없구요. 밖에서 <웃음> 네. 사오세요! 아, 밖에서 사와야 돼요. 딱, 이거, 어? 짓기 힘들었거든요, 진짜. 어, 이거 테이블인 줄 알았는데 의자예요. 아, <웃음> 아 그, 테이블 살 돈이 없어서 의자로 했답니다. 음. 아, 근데 천 원이면은 여기 짓고 끝이었겠네요. 아, 더 아니, 어떻게 지어요? 아니요. 저희 방도 있는데요. 네? <웃음> 방이 있다고? 오. 우와. 이게 딱천 원으로 지었다는 게 믿겨지십니까? 와 완전 좋다. 저희 침대도 있다고요? 있을 건다 있어요. 천 원이었지만. 우와. 화장대 있는 거봐 오히려 우리 방보다 <웃음> 이쁜 거 같은데? 아 진짜? 그러니까. 이거 음. 돈벌수 있겠는데, 요루야 아싸, 그리고. 해야지 아, 이거... 저희가 거지라도 목욕은 한답니다 그럼요! 오, 욕조도 있어! 아이 그럼, 엄청 좋다니까 아니 생각보다 천 원으로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네요 음. 어, 반성합니다, 너무 천, 잘했다 천 원의 행복입니다, 이게 바로 그럼요! 음. 입쁘죠 여기 거실이 짱이에요. 아, 그렇죠. 음. 근데 저 위에는 뭐가 있나요? 어? 아. 비밀 공간? 아, 아, 와 보실래요? 오! <웃음> 위에 오! 옷! 네. 아, 위에 이게 유니콘과 돼지 점금통이 있어요. 저희 저희 돼지 점금통에 숨겨 놨거든. 돈은 없지만. 빵원. 아 돈을 많이 모으시려고 돼지 점금통을 이렇게. 네. 빵원 빵원. 어? 그러면 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. 개인 금고네요. 아 그쵸. 개인 금고죠. 그쵸, 어. 그쵸. 그쵸. 그 이거 우리 천 원을 지었지만 요리야 무조건 우리가 더잘 지었다. 그럼 그럼. 원래 오, 확실해 확실해.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. 이렇게 아이디어와 어 머리만 있으면 이쁘게 지을 수 있어. 맞아 어, 확실히 우리 집보다 훨씬 이뻐. 훨씬 아, 이뻐. 아 진짜? 오케이 한번 가볼까? 오, 진짜 자신감을 가져야겠다. 음 자신감을 가져보자 우리. 야 이거 별거 별거.. <웃음> 별거 있네? <웃음> 우리 집에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.. 오.. 이거 뭐야? 이거, 어.. 이, 이 집은 부자라 그런가? 나무에서 돈이 나오네? 우리 집에서 안 나오는데.. 아 이거 시간마다 돈벌어다 주는 자동 돈 나무예요 아좀 가져가 가져가 여기 네, 사탕도 있어요! 사탕도 어... 있네? 음.. 시계도 있고 이거 사.. 이거 사탕 아니야! 아 여기에도 컴... 음, 커피도 있어 여기는 우리, 우리 한잔 거... 먹어 한잔 먹어. 먹어 당장 먹어 공짜 공작 커피 공작 커피, 꽁차 커피. <웃음> 야 <웃음> 이거, 이거 그거거든요 고양이 똥이거든요 아... 고양이 똥으로 내린 커피 아시죠 우왁 커피. 커피 음 뭐야 이거 어우 뭐야 이거 야 우리 우리 집은 추운데 여기는 야 불도 때나봐 돈이 많나봐 그 아빠 내가 알리잖아요 내가 알고는 이 화덕이 180원이었거든 그래도 못샀었어 <웃음> 내가 우리 전 재산의 거의 아. 10분의 2 잖아요 와 이거 진짜 부잣집이네 와 이거 벽돌 쓴거 봐라 그냥 돈은 아끼지 않았구만 이거 만원 쓰느라 어, 야, 더 쓰고 싶었는데 잘 쓰고 싶었는데 더 이상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원 채우는 거 힘들었어요 야이 이 테이블 진짜 비싼 건데 와 좋겠다 이거 나 섬에 샀다가 튕겼는데 아 비싼 거야? <웃음> 아. 비싼 거야 비싼 거야 이거 구름 진짜 비싼 건데 이 위에 있는 거 구름 이거 87 주자인 아, 뭐야 야, 이거 10개만 사도 우리 끝나. 점점 좋겠다. 다 1억. 야, 이거 사치 부린 거 봐. 아래다 거울 몇개깐 거야, 이거? 돈이 아깝지도 않냐? 아니, <웃음> 거울 아니에요. 장식이에요. 바닥 장식. 어, 대박. 여기, 여기, 여기 올라와봐요. 어디, 여기. 어디, 어디? 2층까지 꾸몄어? 돈이 얼마나 많아? 우리 많았냐? 집이랑 침대가 똑같아. 어? <웃음> 우리도 부자? 우리도 부자네. <웃음> 여기데 <웃음> 부자, 부자들이 쓰는 침대리 쓰잖아. 야, 여기는 돈이 얼마나 쓸 데가 없었으면 나무를 몇개 겹쳐 놓은 거야, 하나. 둘. 와, 두 개나 겹쳐 놨네. 돈이 야... 쓸 데가 없었나 봐. 아, 이거 이거. 이거 진이. 이거. 이오 장식 엄청 비싼 거잖아요. 뭐, 얼마인데? 팔아 봐. 74원? 대충 100, 100원 한다는 건데. 오! 잠깐만. 충격적인 거 발견. 응? 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몇개넣은 거지? 움직이지 <웃음> 마세요! 아 움직이기 싫은데, 아유 몇 개를 놓은 거예요? 나무가 정말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구만 진짜... 이 나쁜 <웃음> 부자들 <웃음> 진짜 부자들이란... 진짜! 어쨌든 이렇게 만 원을 쓴 집! 그리고 옆에는 천 원을 쓴집 자, 둘 중에 어떤 집이 잘 지었는지 투표해 주시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세요. 그럼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